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마을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 사람들이 벌써 200명을 달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식량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요구하는 수치인 한 8-900을 달성하기 시작했지만 어, 반대로 지금 인원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식량에 대한 요구치는 좀더 늘어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식량은 좀더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을 고용합시다. 양은 한 여섯 마리? 아, 이 정도만, 음, 추가 합시다. 자, 어찌됐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 교회도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이쪽도 마찬가지요. 여기 빵발에 하나만 더 생기면, 음, 이쪽에 있는 교회도 완성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자,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와, 이쁘진 않아요. 솔직히 인정해요.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예전에 지었던 스타일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럴 동안 좀 열심히 또 발전을 시켜볼게요. 저희 열매. 이거 중요하니까 최대한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헉! 아이고, 실수했죠? 자, 이런 거는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도 조만간 그... 채집군 오두막을 여기하고 여기다 지어야겠죠 여기에 관사가 있으니까 이쪽에다 마을을 형성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쪽에도 철이 있으니까요 그쵸 자그 동안 제가 이것저것 좀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게 있는데 어디야 확인해 봅시다 자... 아. 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쪽에 지금 석영이라는 게 생겼어요. 처음 보는 건데 뭐난 그렇다치고 여기엔 무조건 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좀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어... 여기 있는 마을 가지고는 좀 여기 있는 그... 추가적인 생산 건물도 유지시키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그건 좀 나중에 일이니까 일단 검사 완료하고 나서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지금 남는 그 직업자리나 아니면 무직자가 있는지 좀 확인해봅시다. 벌써 202명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어, 봅시다. 지금 이상하다. 열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데 원인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늘어나서 그런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죠 한번 봅시다 여기 산 애들 그 집까지의 거리가 아 얘네들 집이 없구나 그래 여기다 지어도 이쪽에다 지어도 거리가 그렇게 멀게 나오진 않을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쪽이 문제죠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판단 해봅시다 자음 아, 여기 나무가 너무 많아요 방법이 없을까? 음. 일단은 아.. 음. 열매를 좀더 구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 보자 여기는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나 아, 고민입니다 이거 아, 이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좀만 더, 더 확장을 합시다. 음, 여기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체집꾼의 오두막을 짓겠습니다 여기다가 체집꾼의 오두막을 두개 정도 짓고요자 이렇게 짓고 뒤에다가는 그 식료품 창고를 당연히 지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저 지어주고요. 그리고 여기가 문제요 일단, 벌목을 좀 시켜봅시다. 이쪽 같은 경우는, 아, 이런, 땅을 구입해야 될것 같네요. 어차피 이쪽은 확보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확보를 합시다. 나, 아, 거리 간다요. 거리 간다. 아, 머리 아프네. 이쪽에는 열매가 없고, 음. 이건 조금 이따 생각을 할게요 아니면 아 구입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땅이 넓긴 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할게요 어차피 돈은 많아요 돈은 많고 유지비가 좀 많이 나가겠지만 별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벌목 요청을 시켜놓을게요 음 그래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 집을 짓게끔 유도를 하고 여기 위에다가 교회를 치던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일단 한번 지켜볼게요. 자 다시 먹을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 듯합니다. 아이고 적합도가 낮으니 거주 공간을 확보가 안 되지. 자, 자 이렇게 좀 이쁘게 장식품을 좀 꾸며줄게요 덤블이죠? 음.. 이런 거를 좀 애용합시다 좋아요 이런 거 여기도 자, 이렇게 지으면 해피할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 해피할 건데 자, 볼게요. 야, 밝아요. 평균이네요, 그래도. 아... 저 원하는 게... 어어, 그래, 그래. 지금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괜찮네요. 나 혹시 모르니까 뒤에도 장식을 좀 해줍시다. 자. 덤불. 덤불, 덤불. 자,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좀 이쁘게 꾸며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뒤에다가 좀 나무도 심고요. 됐어요. 자! 밝아질 겁니다. 오호! 좋아요 이런거. 그러면 저희는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 완성되면 어... 별일 없을 거예요. 그나저나 지금 옷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옷감이나 그런 걸좀 만들긴 할 거예요. 그 저장 공간을 좀 확보시켜 주긴 해야 될것 같죠? 자. 천하고 일반 의류하고 그 다음에 양모 자 양모는 최대한 많이 모으게끔 지시를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사람 한두명 정도 고용을 할게요 음이 정도면 될것 같아 아이고 자또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곳은 어디? 호잇? 이쪽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생겼죠 금 금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왜또 철이에요. 이러면 곤란하죠. 저희 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석상이라던가 이런걸 만들수가 없어요. 그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웃음> 아 머리아프죠. 어쩌면 좋을까? 아니, 고민이 되네요. 자 일단 이쪽에서 좀벌목을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 나무꾼 캠프를 좀 만들어놓도록 할게요. 하나 둘두개 만들고 이거 완성이 되면 이쪽에다 사람 배치해서 이쪽 먼저 발목을 시키도록 지시 내릴게요.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쪽이? 철하고 약간 좀 거리가 먼데 철은 포기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이쪽에서 철을 열심히 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철을 캐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체직꾼 오두막 완성됐고 하나 둘셋 그리고 하나 둘셋 그래요 완벽하네요. 이제 이것만 완성이 되면 그 여기다가도 한 세명정도 고용을 한 다음에 이 관사 아래쪽에다가 건설을 할 겁니다. 그쪽에다가 거주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확보를 좀 시켜볼게요. 어 지금 벌목하러 왔죠 사람들이? 음 보기 좋네요 아 빨리 행복하게 좀 시기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좀 아쉬운게 음, 이게 한도까지 적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지만 쓰읍, 왠지 100개 이상 저장시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볼게요. 혹시 몰라서 그래요. 야, 아직까지 버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시를 내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어, 잠깐만. 여기는 왜? 지금 옆 보건실 한번 볼게요. 14, 9, 6 12음 괜찮아 요이 정도면 괜찮아 별어별 어, 별 문제 없어요 자, 여기가 약간 문제인데 여기는 사람을 늘려야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고용합시다 어, 어 이미 돼있네어 이제 슬롯에 추가적으로 저장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잊지 말고 다 지정을 해줄게요 세명 고용하고 아이고, 사람이 부족하네요. 자, 한도까지 적재 지시 내릴게요. 그려, 새로운 사람 왔죠? 고용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수채집을 하고, 이제 남는 자리 확보되면 여기다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너무 멀어요. 이건데 음, 지금 옷이 다시 늘어났죠 음, 이런건 나쁘지 않고 잠깐만 아이 재료들은 다들 좀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한데 뭐가 문제일까 이거는 생산량이 부족하다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아 그래요. 뭔가 제가 실수를 한게 있어요. 그래요. 제가, 멍, 제가 멍청했죠. 자 이런 거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예요. 야 야반도 주라뇨. 저 불만적인 사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거 지시를 내렸으니까 이제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빠르게 생산이 가능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왔죠. 자 여기는 나무꾼들이 길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여기는 나무들이 벌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음, 마을을 이 사이에다가 만들어볼게요. 자 여기 어떨까요? 일단 이쪽에 관사가 좀 만들어져 있긴 한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마을을 여기다 만들게요. 여기. 그래서 이쪽에다 우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을 좀 만들겠습니다. 아니 우물만 만들게요. 일단 우물만 만들어 놓고 이쪽도 벌목이 완료되면 그때 좀 설치를 합시다. 아 고민해야 될게 상당히 많죠. 야, 이 와중에 여기는 다 벌목이 완료가 됐고요. 깔끔하죠. 좋네. 자, 이 정도 남은 거는 괜찮아요. 여기도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벌목이 됐고요. 좋아요 이런 거. 이거는 포기합시다. 어차피 추가적으로 교회를 지으면 음 여기는 나무들 금방 뵐수 있어요 자 프로모션 타임 음 그래요 자 시민으로 승격시키고 그 다음에 채집군 운반군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농로로 다 지정을 해야 됩니다 방직공 당연하구요 양치기 당연하구요 재단사 당연하고 자 운반 채집군 다 농로로 만들게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만 하고 어... 평민 소머리꾼 그래요 점원 점원도 괜찮고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치즈체스 공방 이런 사람들은 평민 등급까지는 가능해요 점원 얘도 좀 신경 쓸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율 볼게요 126대63 2대1 인데 어, 농로 좀더 필요하겠네요 음, 기다립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얘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저 요구치를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 여기서 수정을 해서 상품 가판대를 좀만 더 확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하나 그리고 식료품 가판대도 하나 만들게요. 뭐 이유는 아시겠죠? 빵하고 그... 옷을 팔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야 저장 잘 되고 있네요. 좋네요. 이제 그걸 통안 이쪽에 집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자, 주택을 계속 개축을 하고 있어요. 어디니? 헉? 아, 그래요. 여기는 점점 진짜 수도다운 느낌이 나기 시작했죠. 보기 좋네요. 크, 보기 좋아요. 일단 좀 기다리면 여기는 웬만한 주택들은 다 그, 이런 석재 주택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쵸? 기다리면 된다. 어, 어느새2 1 1명 어, 빠르네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먹을 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 여기는 왜 어, 하고 있네요. 갑자기야. 그리고 누락된 대가 있는지 또 체지 구역 확인하고요. 여기 됐고. 어, 이쪽은 음. 아. 아이고. 아요거치를 만족을 못했는데 큰일났죠 자 일단은 비축버튼을 눌러놓을게요 이것도 비축버튼을 눌러놓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쪽도 지시를 내렸고요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걱정이 돼요 음. 이게 이 맵이 어, 먹을게 그닥 많은 맵은 아니라서 좀 머리가 아픈데 별일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자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비축을 눌러놨으니까 별일 없을거야 자 열심히 비축시켜놓고 별일 없길 빌어야지 자 그런 다음에 또 해야될게 있어요 이쪽도 완성이 됐고 저장 열심히 하고 있지? 그래 어 이거 생산량 보세요 9 0 0까지있다고 회복은 됐어요 나쁘지 않네요 잠깐만 집이 부족하다고? 이건 좀 확인을 해 봐야겠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알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몇 명이 진급하면서 집을 확보하지 못해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 집 공간을 살짝 늘려주거나 그러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이런 데라던가 우리 거주하는 공간을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이 뒤에도 좀 비어있긴 한데 일단 한번 지켜보죠 좋아요 여기도 나중에 집을 짓던가 해라 이렇게 어 공백 만들지 말고 자 특사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보더케잉 아피디은왜 열매야 아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일반 의류가 지금 계속 모자르기 시작하죠 좀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양옷감 의류 옷감 그 의류를 좀만 더 만들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재단사의 작업장을 하나만 더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지으면 되겠죠 호잇 이거 하나만 더 지읍시다 자 어느새 천 회복이 다 돼가죠 좀만 힘내보고요 아이 와중에 우물까지 만들어졌고 아 여기만 좀 벌목이 빨게 됐으면 좋겠는데 헉 잠깐만 아 드디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 위치 어딥니까 그래요 여기는 발전을 시키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확보를 하긴 했기 때문에 별일은 없을 거예요 아, 드디어 금광석이 발견됐으니까 이거는 지금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을 빠르게 벌목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쵸? 자! 또 해야 될게 뭐가 있더라? 지금 좀 일반 의류가 많이 부족한데 사람을 고용합시다. 자, 의류하고 그 다음에 그... 빵하고 이렇게 지시 내릴게요. 그리고, 음, 여기에도, 제 작업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만약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좀 거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자, 얘들 왜 불만족인지 또 확인을 해 볼게요. 음, 먹을 게 부족하다. 자, 비축을 좀 풀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 비축 풀고, 이것도 비축 풀게요. 이제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자, 이렇게 놓고, 그, 집이 부족한 사람들의 좀 행복도를 찾아가지고 조치를 취해줄게요. 이거 말고, 이거죠. 자, 행복도 기준으로 확인 해볼게요. 허 <웃음> 와... 너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니? 아주 썩소가 상당하군요. 자, 그러면 이 헨리 란 아이는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이 아이고요. 작업장은... 뭐요? 잠깐만 여기고? 집은 어디고? 너 멀어. 나가. <웃음> 이거 좀... 어, 새로운 데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른데 자리를 잡으려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지금 또집 찾았죠? 어디니? 좀 지켜봅시다 아직 거주지 확보 못된 것 같은데 일단 기다려볼게요 나중에 부족하면 차, 찾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우거지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자, 집을 찾고 어? 가깝잖아 아, 뭐야 거짓말쟁이 아, 뭐야 먹을 게 부족해서 그러잖아 집 24m 터 <웃음> 어? 가깝잖아 아, 그래요 지금 고급 저택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쫓아내야 될것 같아요 자 새로운 데를 찾으려 가렴 그게 맞는 것같아 나중에 진급한 다음에 다시 입주하면 되니까 그런거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러빈 이 아이도 쫓아 냅시다 호잇 그리고 1589번 아 먹을게 부족한데 얘는 내비두면 돼요 142번. 얘도 내비두면 되고 얘도 내비두면 돼요. 이제 식량 먹기 시작했으니까 아 얘는 약간 좀 거리가 멀해요 어... 나중에 좀 조치를 취합시다. 그래. 70, 80미터 정도 되면 나쁘진 않아요. 그 빨간색 든 애들만 별일 없으면 돼요. 자, 아홉 명두 명까지 줄었죠. 얘는 아니, 아 너무 멀어. 너무 먼데? 아, 일단 기다려 보지 겨. 그 자, 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어 보세요, 집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됐어. 자, 그러고 난 후에, 음, 어, 지금 먹을 게 많이 줄었죠. 음, 이러면, 저희가 빵집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재고를 봅시다. 밀가루 많죠? 어, 이거는, 음, 조금만 더 만들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뒤에다가도 풍차하고 어, 뒤에다가도 풍차하고 그... 제방소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만듭시다. 원래 여기다 주점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 어, 주점을 만들까 말까?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어차피 여기 그... 식량이 있죠? 식량이 있으니까 이쪽 이쪽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약간 좀 애매하죠? 음 고민이네. 구입을 할까 말까? 아니야 잠깐만 제가 뭔가 버튼을 잘못 눌렀나요? 왜 피축이 안풀렸지? 에헤 이 이런거 말고 자 땅구매는 일단 보류합시다. 하고. 그러면 이쪽에다가 음. 자 프로모션이다 점원 진급시키고 점원 진급시키고 그 다음에 어, 평민 평민 평민 나 이건 좀 고민할게요 점원은 상관없어요 점원은 괜찮을 것 같고 양치기도 괜찮을 것 같고 수쟁이 어 이런 사람 괜찮고 대장간 당연히 괜찮고 건설 작업자는 좀 보려하고 한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할게요 방직공 양치기 방직공 재단사 그래요 이런 사람들 괜찮아요 그리고 완성이 됐으면 여기도 사람을 배치시킨 다음에 진급을 시킬게요. 시즈공방 재단사. 아아아 아, 아, 무직자. 아 큰일났어. 아니야 별일 없을거예요 일단 이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좀 도시를 키워야되니까 일단 거주지 공간을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자 이정도면 어때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의료가 생산 속도가 좀 덜인데, 얘가 알아서 좀 열심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럴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잠깐만. 지금 집하고, 그,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행복도 확인을 할게요. 얘죠. 넌 어디고? 여기고. 여기고. 음... 왜 만족을 못하는 걸까요? 이거는 음... 9 4 m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쫓아 냅시다 만약에 대비해서 자 262번 나가 나가고 다시 네가 원하는 집을 찾아서 들어가려 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러빈 어 너도 나가 나가고 다시 생각해 그리고 너도 올리, 올리버도 울리버집 여기겠죠? 아니 아니 여기구나. 야, 이거는 중, 중축 중 중이니까 일단 기다릴게요. 라우렌. 라우렌은 149미터네. 아이 안되지. 너무 멀어요. 나가. 그리고 피멜 127번. 그래 얘는 알아서 집을 구할겁니다. 알아서. 네, 그럴거라 생각이 돼요. 아! 여기구나! 음... 여기는... 그래요. <웃음> 자, 일단은 이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쪽을 먼저 벌목을 시켜야겠죠? 자, 이걸 좀 조절합시다. 급한 대가 여기니까 일단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만 축적적으로 일단 처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잠깐 시연이 왔고 교착 상태가 됐는데 이쪽 정리하고 나서 또 사람들 배치하면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별일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